이거 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짜증나게? <웃음> 나 이거 봤잖아. 한세번본것 같은데? 장난해나랑 보십쇼.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야 근데 그래픽은 좋긴 좋네. 불 효과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네요. 불쾌합니다.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 스콜라에서 받았거든요. 시리! <웃음> <웃음> 솔울라이카니 like 모든 버스 원트클 가나 난이도 조절을 못다구리를 해놔서 상당히 불쾌 어? 나 이거 이런 게임 나 뭔지 알아 골 <웃음> 이런 비슷한 게임 알지 골이 그러거든 아... 이 게임이 대체 대강 뭔줄 알겠다. 제가 사실 추석 때 잠깐 들어가서 그냥 그래픽만 손보고 초반 그냥 영상만 보다가 그냥 껏, 껐거든요. 사실상 저 제대로 하진 않았거든요. 아 상당히 좀 나오기 전에 살짝 좀 기대는 했는데 아 아니죠. 이거 평가도 평가한테 직접 해보면 알겠죠. 뭐 이래놓고 뭐 어차피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켜보고 에이 최소한 엔딩은 봐야죠. 엔딩은 봐야지. 그리고 이 게임이 생각보다 울트라 가면 <웃음> 내가 아마 전엔 울트라 돌렸는데 렉이 걸렸거든요? 그압 그압 괜찮은 거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첫인상이 어떠냐고요? 아 근데 이거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인형 생긴 거 보고 구매할까 말까 했던 마음 싹더 벗습니다 <웃음> 이거 제가 보기에는 풀프라이스 받는 가격 자체가 주변 그래픽 때문에 다 투자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알기가 보더라. 아 기본 공격? 근데 이게 기본 내가 생각하는 그 은밀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맞아? 뭔가 뒤에서 팍 하고 되게 강력하게 그리고 이런 상자 여는 거나 여신상 있죠 아까 키를 꾹 눌러야 된다는 게좀 불편하다 한번 누르면 바로 되게끔 해주면 안 되나? 굳이 꾹 누를 필요가 있었나? 어 피가 없어가지고 야 근데 진짜 죽을 때 뭔가 임팩트가 없다 그냥 딱 쓰러지고 이지스가 쓰러졌으면 이게 끝이야? 이게 최선이야? 아, 치명적 일격! <웃음> 다시 봐도 좀 웃긴다 왜 치명적인 일격일까 이게 네, 패링 했잖아요 아, 봐봐 패링하면 뭐예요 맞는데 내가 <웃음> 내가 못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패링이 아닌가? <웃음> 빨리 공격해 빨리 공격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래 여기는 원거리가 짱인 것 같아요 어어 이거 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짜증나게? <웃음> 나 이거 봤잖아. 한세번본것 같은데? 알았다고. <웃음> 그리고 나름 보스 상대한 것 같은데 뭔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주는 겁니까? 중간에? 보통 을뢰 보스를 잡았으면 이제 뭐 휴식이라는 거 그런 거 줘야 되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줘? 장난해 나랑? 아니야. 좀더 해봐야겠어. 물론 열심히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니야.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Here we go. <웃음> 와 구려. 뭐야 대체 나뭘본 거야? 아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 이거 왜꾹 눌러야 돼? 그냥 한번 눌러주면 해주면 안 돼? 민첩을 올리면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거 왜안 보여줘? 뭐 설명서 같은 거 없나요? 아아아무게 바꿔가면서 알아야 돼? <웃음> 이 게임 괜찮을까? 이 게임 괜찮을까 과연? 어우 답답해 이 일단 기계라서 테미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얘가 과부하 걸리거든요 음 일단 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소감이요 이게 풀프라이스 정도 받는 게임이 퀄리티라고는 좀 돈값을 못한다 이렇게 평을 해도 될것 같네요 돈값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기도 하고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쓰레기계 여러분들의 돈으로 산겁니다아 겁나 아깝네 진짜 <웃음> 환불해줘요 <웃음> 아니죠 제가 뭐 이거를 함으로써 아직 입문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만해 그만해 개추하지마 하지말라고 이거 경직이 있나요? 경직이 있나 이거? 잘 모르겠네 나 아니 이게 경직이 필요한 이유가 맞는 입장에서 리액션이 좋으면은 타격감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보스럽게 리액션이 정말 괜찮으면은 이게 타격감이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경직도 별로 없, 없다 보니까 내가 때리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팀에시아요? 팀에시아는 그래도 그래도 액션은 좋았어요 트리플 A 게임이랑 인디 게임이랑 비교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나침반 보는데 물량 마시는 거랑 모션이 똑 돌아버리겠네 진짜 <웃음> 너희들 이게 최선이었니 진짜? 너희들 이게 최선이야? 어... 왜다 구릴까? 왜? 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얘한명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왜다 구릴까? 왜? 소울라이크요? 근데 like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소울라이크 like 관련된 게임들 같은 것들 보면 은잘못받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명확한 예시인데 무조건 이제 몹이 세고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소울라이크가 like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이제 몹을 배치한 것도 있고 이제 몹의 색이 난이도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진짜 완벽하게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딱히 고려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전문 리뷰어도 아닐 뿐더러 그냥 소울 관련된 게임을 많이 해보고 재밌게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좀 계속 하면은 아쉬운 게 보이는 게 이럴 거면 차라리 점프를 그냥 없애는 게 어때? 이거 점프는 왜 만들었어요? 이럴 거면 점프는 왜 만들었어? 게임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영상 후원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냐? 야 근데 그래픽은 좋긴 좋네 불효과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네요 최적화요? 최적화가 엉망이라고요? 아닌데 최적화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적화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본질적인 게더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픽이고 최적화고 지금 다 둘째치고 본질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침반 추가한 이유가 얘네들 그맵 디자인 못 해가지고 나침반 추가한 것 같습니다. 프롬게임들 특징 보면은 따로 나침반이나 가는방향 있죠. 그런 거뭐 없어도 맵 디자인 자체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잘 알거든요 어느정도는 유추는 할수 있는데 이건 유출을 못하겠다 야 나침반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가 아니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아 나는 그냥 한명의 게이머 게이머로서 이걸 즐겨든 즐길 수가 없네 제기 아무래도 프롬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프롬 게임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된 안된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아니야 아마 다음 보스부터 나의 흥미를 돋을 거야 아직 포기하지 말자 이게 게임의 진명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 ㅋ ㅋ ㅋ ㅋ 이거 할 바에는 에든딩 하드 모드 하는 게 어떠냐고요? 아유 그래도 이거 신작인데 해봐야죠 그래도 엔딩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보는 여러분들은 고통이겠지만은 나는 한다고 이거를 <웃음> 물론 여러분들은 보는 게 고통이겠지만 나는 이걸 한다니까요 보니까 저딴 게임보다는 낫네요 아니? 공평하게 미워할 건데 누가 낫고 옳고 나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다 미운데 기본이 다구리 다, 다구리고 다구리 경직이 없다 보니까 좀짜좀 좀 게임이 어렵다 라기보다는 불쾌합니다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 스콜라에서 받았거든요 <웃음> <웃음> 게임이 어렵다는 딜, 둘째치고 그냥 불쾌합니다. 게임 자체가. 왜 이렇게 더럽지, 뭔가? 아, 잠깐만. 아, 손목아파. 맛없는 음식으로 배 채우는 기분이야, 지금. 어,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거네? 와, 방 옮겨 꿀까 아니야, 아니야.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 <웃음> 쓰리 와, 정말 긴장되는 보스전이다 했잖아, 반경 실수. <웃음> 했잖아요 <웃음> 어... 뭘까 이 게임에 대해서 아 이게 문화권이 틀려가지고 내가 그이 만든 제작사의 문화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걸 문화차이라고 이걸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난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옳은 말일까 이 게임만의 철학이 있는 걸까 패링을 했는데도 이득이 없는 게임이 있다 아니야 이 게임에 이게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계속 돈값을 하려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야 환불이요 환불 대해 생각 안한다니까요 안 생각 안하고 환불 자체를 나름대로의 저의 그 여러분들의 돈을 아끼기 위한 사명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번 받쳐 고귀한 희생이 아닐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웃음> 보스를 잡으면 다음 맵에서는 잡몹으로 나오네. 뭐 이딴 식으로 게임 디자인왔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 이 기획자 누구야 이거? <웃음> Hello there. 자, <웃음> 말했죠. 이거 불쾌하다고. 기본이 다구리라고 이거. 아니, 아 그래. 내가 못했다고 쳐 그냥. 그냥 맵을, 맵에 을맵 들어가면은 해당 맵을 들어가면 그냥 걸리게 돼 있구나. 어쩌 너희들 시야라는 게 있니 일단? 좀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밖에서 공격을 합니다. 뭘까 대체, 이 게임은. 야 진짜 이건 좀 하나 발견했는데 진짜 첫번째 걸 골랐잖아요 하얀색깔이 회색으로 변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그대로야 이거? 오 창이네 왜 <웃음>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핫, 은신킥! 어 뭐야? 뭐임? 뭐뭐 뭐, 뭐야? 아니 정신 나갔네 자게 맵만 밟으면 애들 다 알아 동네방네 시야에 들어와서 아는 게 아니야 맵을 밟으면 알아 아 아냐 아냐 어 이제 하지 말자 이제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요 게임 나온지 별로 안 됐잖아요 최적화가 뭐덜될 수도 있지 아, 그래야그래야그래야 그럴 수 있어 아, 엘든링도 뭐 최적화 덜 돼가지고 욕뒤지게 먹었잖아 문 여는 게 살짝 스콜 같다고요? 무슨 소리니까 스콜은 문 열면 맞잖아요 비가할걸비가하십시오아 포션 두개로 어떻게든 해봅시다 헤이 응. 아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진짜 근데 이거 보스전 시작해봤자 이거 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나갈 수 있네 이 <웃음> 뭐지 이런 정신나간 게임이 다 있어 뭘까? 이 게임의 보스전이란 대체 뭘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정수는요 보스전이 아닌 것 같아요 스토리가 강점이 아닐까? <웃음> 너도, 이걸 뭐라고 하냐 프롬게임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것도 원래 이 게임 자체도 수준이 원래 높은데 우리가 너무 어나더 레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너무 갓게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갓게임이 될수 있는 게임도 너무 이게 좀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팀메시아보다구려버보이야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든 실드 치려고 하잖아 그래도 5만원 죽고서 한 건데 오컷신있는거 보니까 보스 좀 맞죠? 야 이거는 방어가 안 되잖아. 아 <웃음> 여기였죠? 쇼커 참아 쇼커 타위 없구나. 어 저기요 저 저기요. <웃음> 저 저. 네. 네. 네. 네. 레이첼. 아, 정수 씨, 그만해. 그만해. 없다고 아, 뭐지? <웃음> 저 사실 오늘 아무래도 오늘이 스틸라이징 처음 하는 날이잖아요. 커피를 마셨는데 굳이 안 마셔도 됐었네. To to 움직이지 마셔요. 근데 잘만 움직이네. 아니, 엉망이 야게있이 <웃음> 뭔가 어, 도망가는데요? <웃음> 이대로 가는 거야? 1달랑 안 해요? 아,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가면 어떻게 싸가지 없는 기계놈아.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가 왜안 보냐면요 해당 장소를 가면요 누구누구 구해라 이제 구했잖아요 모여가지고 또 이제 다음 누구를 구해라 똑같아가지고 내가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웃음> 뻔하니까 그냥 The next day 피는 품이 미묘하고요아 인형이라서 그렇다고요 인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일 때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빨리 엔딩 보고 이거 치워버려야지 이거 짜증나네 아무래도 이제 목적성이나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느껴요 느끼... 느껴져. 참 아쉽게도. 그런데 이게임에 다행이라고 하면은 캐릭터 속도가 빠르다는 거? 좋다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게 보스? 이번에 새로나오는 케이블러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빨리 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다음 연도엔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봐야죠 의외로 까 아니실까? 아왜왜깔 필요가 왜 있어요?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아니아 물론 좀 그런 감이 있, 있긴 하죠 이것저것 가져오긴 했지 외국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블러드업은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겠다고 이해는 <웃음> 되더라 근데 아나 1타 하는 것도 참 웃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왕을 끌어내리는 거죠. 뭐뭐뭐 뭐, 뭐, 뭐임? <웃음> 대체 아뭔 얘기야 이거 선생님, 잠깐만요. 렉 걸리잖아. 뭔 얘기야, 이거? 렉 걸려가지고 못하겠어. 나렉 걸릴 것 같아서 그래픽 한 단계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이게 최종 보스야? <웃음> 에이, 아니겠지. 아, 더 있겠죠. 페이크, 뭔가 그, 보스 같은 게 있겠죠. 어, 그러기는 애들 놀라는데. 씨. <웃음> 어, 어, 어? 아, 안 돼. 안 돼. <웃음> 와. see <웃음> <웃음> how the aegis turns against i 와 연출 진짜 <웃음> 진짜 아 I am quite happy to concede this p o n t come t e r e e a t i o r e soul has p o i o d your cogs for too long. a d i u s u p p e t o no! n <웃음> a <웃음> t e i I a o 아, 미치겠네, 진짜 연출. 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웃음>